여정현의 10개국어 동시에 배우기 서울대 관정도서관 네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. 오늘은 서울대 관정도서관 그룹 스터디 룸을 방문해 보았습니다. 벽면에는 다국으로 각국의 명언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이들 중 주요 구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나오는 글귀는 라틴어입니다. Liber Delicatio animae 책들은 마음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. 이것을 현대 이탈리아로 살펴바꿔보면 Libri la d e l i z i a del Anima 가 됩니다. 미국 국회도서관 토마스 제퍼슨관에 있다고 합니다. 네, 다음은 일본어와 스페인어로 되어있는데요. 진리가 와레라 오지우니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입니다. 일본 국회 아 국립 국회 도서관에 있다고 합니다. The siempre imagine que el paraíso s e r á algún tipo de biblioteca. 나는 항상 천국은 도서관과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글귀입니다. 호로의 루이스 보로헤스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. 네, 다음은 독일어로 되어 있는 글귀입니다. On a price kind price 노력이 없이는 대가도 없다는 말입니다. 다음은 영어 구문입니다. Dream as if you'll live forever. Live as if you'll die today.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으라는 말입니다. 제임스 딘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. 다음에 나오는 글귀도 영어 문구입니다. Explore the world's knowledge. 세계의 모든 지식을 탐험하라는 글귀인데요. 영국 도서관에 있다고 합니다. 다음은 나폴레옹 보나파워트가 한 말인데요. 프랑스로 되어 있습니다. 언 m 즈베, 멍볼르 언젠가 나는 도약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. 다음은 같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. 아우비암, 인베니암, 아우파티암. 이것을 현대 이탈리아어로 바꾸면 들로바레 은모도 오 파레우노 길을 찾을 것이고 안 되면 만들 것이라는 말입니다. 다음도 유명한 말인데요. 라빅투아, 아파디앙, 어플리, 페아세베홍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는. 글귀입니다.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되어있는 문구도 있는데요.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들어 관악을 보게하라 네 정의성 시인이 한 글귀라고 합니다. 네 지금까지 서울대 관정도서관에 있는 그룹 스타디 룸에 있는 글귀를 살펴보았습니다. 여러분 해외여행을 위한 10개국어 배우기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